안녕하십니까 목소캠프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 생활 인테리어 필름 제 1탄 오리집 가구 붙이기 2번을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40, 곱하기 340짜리 가구를 가지고 또는 선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10mm 짜리 MDF로 가정을 해서, 간격은 100mm로, 두께는 250mm를, 이 기자재를 가지고, 어저께, 보호, 보 부분을, 붙이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부분이 보다. 실내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하리라고그러죠요할그 하리. 다음에 밑으로 여는 건 기둥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구에도, 가구에도 이와 같이 보 기둥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워두시면은 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가구 붙이는 원칙에입각해 가지고, 음, 보 부분을 붙이는 데 있어가지고, 이쪽에 연기가 코너 부분에서 태워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각기 요네 개의 보호 부분에서 태워주는 그 다음에 반 다이아몬드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초 기초 작업 이론은 오늘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은 기둥을 붙이는 요령과 뒤판 붙이는 요령을,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둥을 랩핑하기 위해서는 대각선, 연기각이라고 그랬죠. 대각선에서 이중 따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중 따기 요령은 칼의 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팔의 무게만 올려놔, 다시 말하면은 힘을 전혀 주지 않는 음, 그런 상황에서 칼의 면을 이용해서 필름 두 장을 겹쳐놓고 한 장을 잘라내는 건데요. 이 기술은 인테리 필름에서도 고급 기술로서 음, 연습을 좀 하셔야 밑에 있는 필름은 안 자르고 위에 있는 필름을 자를 수 있는 감각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학원 등에서는 한 2-3일 동안을 계속해서 이 기술을 익히는데요. 요령만 알면 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칼끝을 사용하지 않고 칼미은을 사용해서 여기 팔의 무게만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다시 말씀드린 약속한 기초작업은 우리집 가구부 이기 1번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기초작업 이론도 보조관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보충을 해가지고 계속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보신 그림인데요. 음, 어저께 보신 그림에서 음, 오늘은 이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둥에 대해서 그래서 기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기 부분을 연기부분을, 대각선 부분을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이와 같이 필름을 붙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와 같이 감싸가지고 이렇게 각이 확실하게 나오도록 양쪽 3mm가 똑같게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필름 한 장을 또 올려놓고 따야 되기 때문에 이중 따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심해가지고 필름을 붙이면 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음, 필리, 완성된 작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기라든가, 그 다음에 바닥에는, 바닥에는, 음, 3mm의 시접을 줘가지고, 뒤판을, 뒤판을 붙인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보시면은, 뒤판이, 이게, 이거, 여기가 뒤판이라겠지요? 그러니까 볼을 붙이고, 기둥을 붙이고, 뒤판을 붙인다 그랬어요. 이 뒤판이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갔는데요. 필름을 붙일 때도 여기다가 놓고 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예, 맞추면은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어느 한쪽 부분이 약간 희기 때문에 필립면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음, 집에서 엄마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봉툴 실, 실도 바느질 하는 실보다는 재봉툴 실이 가늘거든요. 그래서 재봉툴 실 정도에, 음, 그렇게, 이렇게 간격을 줘가지고 한쪽을 갖다가 작게 잘라서 집어 넣는데, 필름에는 항상 음, 눈높이 시공이 적용이 돼요. 눈높이 시공은 사람의 시선을 훔치는 건데요. 사람이 서서 보는 각과 앉아서 보는 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 가구가 이 가구의 높이라든가 이 가구의 위치를 봤을 때 사람의 시선이 어느 쪽에서 머물 것인가를 갖다가 봤을 때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맞춰 가지고 먼저 맞추고 뒷판을 이렇게 붙였을 때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각직으로 보내버리는 걸 눈높이 시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디판은 약간 재봉틀실 맞고 간격을 줘가지고 이렇게 두쪽 면을 작게 해서 잘라서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또 붙일 때는 눈높이 시공을 적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대해서는요 뒷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음, 벽에다가 붙이는 가구 같으면은 여기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 또, 음,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어, 음, 또, 필름을 붙여버리면은 붙여가지고 또 벽에다가 대놓으면은 아무래도 습기에 강하겠죠. 뒷면 또 이렇게 붙여주시고,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빠지는 데가 있는가 확인을 하셔가지고 빠지는 데가 없도록 빠지는 데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음,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인테리어 필름이 제일 약한 부분이 고고찌 부분이에요. 고고찌 부분. 이걸 MDF인데요. 이 MDF, 실내건축 인테리어에서 마감제로 쓰는 게 MDF거든요. 그러면 은 이런 MDF 자재는요. 고고찌가, 이 부분을 고고찌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MDF를 자른 부분, 자, 자르, 이렇게 기계로 테이블서로 자른 부분을 고고찌라고 그러는데요. 이 고고찌 부분은 아무래도 프라이머를, 프라이머를, 어, 특히 수성 프라이머를 붙이면 쪽쪽 빨아먹어요. 그래서 바닥 같은 데는요, 빨아먹기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닥은 한번 바른 다음에 이 고고찌는 세번 정도 발라줘야 된다. 그래서 프라이머가 많이 바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뜨면은, 이거, 수성보다는 유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성을 그래서 고구지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 고구지 부분에서는 또 약간 또 미비하면 열을 또 가해 가지고 감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음, 생활 인테리어 필름, 생활 인테리어 필름, 오리지 음, 가구 붙이기, 오리지 가고 붙이기를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가구는 물론 이걸 변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면 기억하기 힘드니까 모든 가구는 모든 가구는 음, 그 가로 하리를 이렇게 먼저 붙이고 기둥을 붙이고 보를 붙인다. 그다음에 뒤판 D판, 그다음에 뒤판을 붙인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기획을 가지고 있으면 작업하기에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 작업이라든가 그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올려놓고 업그레이드 시켜 놓을 테니까요. 시간 나누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음, 또 음, 우리 그 생활 인테리어 필림제 2탄에서는 음, 또 여러분들한테 유용하게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또 개발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